노잼 도시, 대전에 왔어요 아닌가? <웃음> <웃음> <와>. <웃음> 원래 제가 방송하면서 여행하는데 카메라로 안을 꾸다놨어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로 이 영상을 찍을 거예요 햄라 퀄리티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대전에 보내고 i d 하고러든 n 는 b e 거 e 요 가자 와! 맛있는 거 엄청 많은데? 오! o 좋 i n g 빵집! z a g o Wah, machine go on 파파이소 <웃음> 냉정고 <덮어 있어. 웃음> 아, 파지 아, 어, 이거 무따라야? 아, 아, 알아. 뜨거워 어, 어. <웃음> 이게 뜨겁네 만두 <웃음> 먹고 싶어 <웃음> 만두하고 떡볶이하고 호떡하고 <웃음> 벙어빵하고 <웃음> 만두 찾을래? <웃음> 만두 찾을까? <웃음> 진짜? 왔어요? <와우. 웃음> 어, 만두다. 오 만두다 그냥 만두로 사자? 고장 났어. 이거 소스만 해어되지 않아요? 응, 그래. 만두 소스만 헤어그 다음에 이거 s 식초 응? 아, 아, 아, 아, 그럼 이거, 이거, k 지 식초는 넣이그 다음에, 는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아 이거, 이거, 이거, 간장, 이거, 그 다음에는 추 아니야 거거이 이거, 이것도, 이것도 어 만티라스. 응. 내가 맛봐줄게 좀 이따가. 오. 이거는 김치 만두, 이거는 부추 거기 만두. 와 너무 큰데요? 이거는 애주먹에 아. 반 주먹이다. 와 너무 커. 음. 와. 너무 양이 많다 이거. 음내이처럼 큰데 이거. 이거 석스 찍으면 더 맛있어. 음. 음, 음 안에는 당근도 있고 부추도 있고 이거 찹채인가요? 찹채도 있어요. 음. 음 간장 소스 맞지? 고추장 소스 아니야? 어고거뚜 잠, 버 맞다. 고거뚜 그 잠, 완전 좋아해요. 조 금만 더 넣어야 겠다. 안주 아, 안주 어? 안주아안 응, 응, 김치 만두 먹어 볼게요. 와, 진짜 크다. 음. 음. 와이 wow. 음, 네, 김치도 맛있어 안에 음. 필릇 음. 진짜 많아 그치 내가 먹는 존에서 절 많았어 다 먹었습니다 <웃음> 나 이거 피자 파 다먹아 먹을... 피자 하나, 몬스 하나, 어, 팍 하나 팍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음, 맛있겠다 이거 하나 시키 어, 한, 응, 한, 하나 둘와 어, 맛있겠다 떡볶이도 이따 그거 먹고 떡볶이 먹어야 됐다 그다음에 누워서 또먹는다 누워서 또먹는다 n 누워서 먹 so t a l 도 Mongnenda. Ah, 서울은 o 비싸. a 대전이 좀더 a l k 어아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 어 no, n <웃음>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잠깐만. 이거, 어, 치즈 너무 많았어. 어떡하지? 잠깐만요. 그거 비싸맛 내좀 외국 느낌 비싸맛 있어. 원래 하면 페퍼로니도 있어요, 안에. 아. 그러네? 아니, 오쑥쑥도 있다. 음! 음, 너무 맛있다. 바닥에 다 떨어졌어 음 이거 음, 과자 거자 네음 응, 됐어 됐어? 음, 응너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어, 잠깐만 안아줘 아니, 잠깐만 <웃음> 잠깐만 <얘가> 이건 <웃음> 얘 먹어 여기 먹어 어, 진짜 먹으네? 밥 맛도 먹어볼게요 음 퍽을 안에 너무 많이 넣었는데? 음! 음 다달해요 너무 맛있어, 이것도. 다자레는 달달님 서페스 넣어줬어요. 이거. 음! 이거 봉어빵인가? 너무, 이것도 그냥 판판 크림 붕어빵인가? 이것도이런한 판콩키 판크림. 음! 파소파소 맛있다. 쫄깃쫄깃하구네 어, 젤리만두 같아 어, 젤리만두 응. 우리 지금 떡볶이 가게에 왔는데 매운거 아니고 그리고 부토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털김도 많이 발라요 네, 떡볶이는 매운거? 네 두개로 올려주세요 네. 네. 몰라서 <웃음> 네, 갑니다 자, 먹는 거에 집중하시고 오뎅 국물 다 이거 오뎅 국물이다 음~~ 고추 돼지고기 퇴깅 그리고 오징어 퇴깅 응 맞아 음~~ 안 매운데? 안 매워. 응, 먹어봐. <목소리> 네, 또 치즈 치즈랑 가세요. 그 뭐지 시야고또두개 다. 바로 먹게요. 을 커팅해서 넣어드릴게요. 오, 저 홍콩에서 여기 이거 때문에 왔어요. 어, 거 드시면 돼요. 네. 에감사습니다 이거 할게. 오 시계부인데. 이거 너무 너무 좋은데.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너무 귀여워. 야, 너무 귀여워. 찐러시 왔어요. 와. 근데 소도 엄청 많은데.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술이랑 같이 먹어야 돼, 사실. 아, 진짜. 소이 어. 먹어도 돼. 넋을 먹어도 돼. 운전해야되잖아나 어디? 저마다 도착. 그 어, 서울에. 네. 시키더라. 와, 미쳤다. 와,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해도 가자. 이거 소스 위에서 넣 아, 근데 떨어졌어. 이거 내가 먹어, 내가 먹어, 내가 먹어. 됐어. <웃음> 올, 그 저번에 여기에서 뭔가 오래 통안먹어서 뭔가 보고 싶었어. 음. 좀 매콤하다. 음. 맵다. 음. <웃음> 음 매운. 음, 맛있어, 매워서. 음, 맛있어? 음. 음. 우진 어떻게 알았어? 그때 한번 그냥 지나갔어, 그냥. 히든알리에서 음. 있는 거는 맛있잖아. 요 그래서 음. 그냥 안에 돌아왔어. 응. 응. 넌왜집 진짜 밥 뚫뚫다. 너무 음. 음, 밥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 음. 와, 근데 여기 밑에 진짜 매워. 진짜? 밑에 매워. 약간, 여기 옆에는 안 매우는데, 중간에 매워. 매우. 음, 먹었는데 너무 샀어 얼마였지? 14,500원 14,500원이었어 아이0원인줄 알았는데 아니야, 사실... 밥도 시켰어, 국수도 하면? 시켰어 지금은 우리 송심탐 해거에요오랜만니까나 부쥬밥 먹어야 돼손심나 응. 왔어요 예술 분 아니야? 좋아해 네개네 <놀람> 개. <4개, 4개. 놀람> 아 부쥬반다 나 이거 무슨 하나 진짜 많이 있었어. 뭐 사셨나요? 부주반 두 개, 그다음에 소금반 다섯 개, 면란 바 박스 하나, 그램을 또 있어. 어한번 보여봐도 되나요? 어 이미 부주반 먹었어. <웃음> no more jam <웃음> <Gem> mini. 불안하면. <웃음>